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 중인 흔한 여자 사람입니다. 저희 가족은 가끔 싸우긴 했지만 보통 가족들보다 사이가 좋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해외에 거주 중이지만 하루에 최소 두번 이상 통화와 영상통화를 했으며 통화를 시작하면 기분 한시간 이상을 할 정도로 엄마랑 사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삼촌이 저희 엄마에게 주식을 가르치기 전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한달 만에 저희 엄마는 주식에 빠져버렸습니다. 삼촌은 주식에 빠지기 전에 장사로 재산이 20억 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삼촌이 빚쟁이에게 쫓 끼고 있다는 걸 이모에게 듣고서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요. 빚쟁이에게 쫓 끼느라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집저집 집 숨어 지내면서 반농사하시는 외할머니한테 꼬박꼬박 찾아가고는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아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거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저희 엄마는 저한테 잠시 와있어서 전화로만 들으며 삼촌 욕을 엄청 하셨었죠. 그렇게 쫓겨다니며 여러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돈을 갈구했다고 해요. 정말 다행스러운 게 아무도 도와준 어른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저희 엄마만 본인 동생 불쌍하다고 숨어지네 꽃 마련해주고 밤에 술을 납품하는 회사를 소개시켜줘서 일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한달후 한국으로 들어가고는 숨어 지내는 동생의 방에 반찬에서 나르고 청소를 해주러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엄마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저라도 저희 오빠가 그렇게 되면 금전적으로는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줄 거니까 그게 가족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삼촌은 자기 친누나를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은 처음에 엄마를 pc방으로 데리고 가서 주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컴퓨터를 하실지 몰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본 pc방이셨죠. 그리고 주식 옵션이라는 것을 한다면서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 엄마가 보는 앞에서 수익을 봤다고 아니 정확한 표현으로는 돈을 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놀라서 감탄만 하던 엄마에게 삼촌은 엄마의 돈을 투자하면 본인이 돈을 따서 같이 반으로 나누자고 하였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 지금까지 법한번 어기지 않았으며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막노동 현장을 다니시면서 힘들게 돈을 벌으셨습니다. 저 하나 유학 보내겠다며 병원비까지 아껴가면서요. 그런 엄마도 이젠 쉬고 싶으셨는지 그똥 같지도 않은 말에 넘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었고 매일같이 붙어있더군요. 저랑 통화할 때마다 이렇게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없다며 저에게도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보통 주식인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 주식하는 친구들도 몇명 있고 망한 케이스는 본 적이 없었죠. 엄마가 이렇게 취미로 하루에 몇만 원씩 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설마 삼촌이 친누나를 끌어들여 투자금을 얻어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20억을 가지고 있던 삼촌이 사업으로 망한 줄 알았습니다. 주식 옵션으로 전재산을 탕진했을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던 거죠. 어느 날 엄마와 통화를 하는데 삼촌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기로 했답니다. 저야 당연히 갈데 없어서 우리 집에서 잠깐 신세지는 걸로 알았고, 오빠랑 동생한테는 양해를 구했냐고만 물어봤었습니다. 곧 군대 갈 오빠와 한창 예민한 고3 수험생, 여동생이 있기에, 한창 예민할 때라고 신경 안 건드리게 조심만 하라고 했습니다. 저도 해외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기에, 제대로 들여다보지는 못하고 간간이 소식만 듣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가 잘 시간이 지났는데도 카톡 을합니다 새벽 2시, 4시, 5시 등 불규칙적으로 뭐하냐며 심심하다며 합니다. 이럴 사람이 아닌데 갱년기가 벌써 왔나라고만 생각했었죠. 시간이 흘러 오빠는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동생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엄마가 이상하다면서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고3 수험생에게 저희 엄마는 굉장히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관리해 주십니다. 오빠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다 엄마의 멘탈관리 덕분에 명문대를 갈수 있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동생의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밥을 차려주지도 않고요. 삼촌이랑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귀신 들린 사람처럼 움직임이 없다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동생이 집에서 공부를 하는데 음악을 틀어놓고 했다가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엄마한테 한 소리를 들었다고 하네요. 쟁반 접시에 온갖 반찬과 밥을 한 곳에 얹어 삼촌과 엄마 컴퓨터 앞에 놓고서 말이죠. 그러고는 삼촌은 누나 샀어? 팔 거야 판다고? 지금? 막 이런 소리만 들리고 엄마는 판다? 지금 판다? 팔어? 하며 악소리를 지르고 한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소리냐며 웃기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동생한테 사진 좀 찍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받았는데 이게 뭐죠? 집이 도박장처럼 보입니다. 컴퓨터 본체만 다섯 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니터가 두대씩세대씩 달려있었습니다. 저는 동생한테 당장 전화를 걸어 오빠한테 전화했냐고 했습니다. 다행히 말 안했다고 하는군요. 오빠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죠. 지금 군대에 있는 사람한테 말해봤자 피말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엄마를 바꾸라고 하고 엄마한테 지금 뭐하는 거냐고 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삼촌이 돈을 크게 잃어서 집중을 잘 못하는 거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주식으로 20억을 날리면서 빚쟁이한테 쫓기고 멘탈이 흔들려서 엄마가 옆에서 잘 잡아줘야 한답니다. 이때 전재산을 주식으로 날린 걸 알게 됐고 저는 무슨 주식에서 20억을 잃었는데 엄마 돈으로 해서 어떻게 벌수 있겠냐고 당장 그만두라고 했죠. 지금 엄마가 하고 있는 돈, 주식으로 들어간 그 돈들이 저의 유학 자금과 동생이 대학 갈때 등록금, 오빠가 제대하고 나면 취업했을 때 자취방 하나라도 얻어줄 아빠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그돈 아빠가 아플 때 엄마한테 어떻게 말했냐고, 기억 안 나냐고 물어보니 삼촌이 금방 벌어서 같이 나누면 유학생활도 더 편안하게 할수 있고, 해외에서 알바도 안해도 된다며 제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제가 필요 없다고 그냥 여기서 그만 접으라고 했었죠. 그때부터 전 동생에게 엄마나 삼촌 자리 비웠을 때 계좌 사진 찍을 수 있으면 찍으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둘이 번갈아 가면서 화장실 가서 못 찍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지 말고 할수 있을 때 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 언니언니 언니 하면서 다급하게 전화가 옵니다. 우편물이 와있는데 동생 말로는 비톡톡장이라고 하네요. 당장에 갈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거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왜 자꾸 전화 지리냐고 합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아니 몇주 전만 해도 사랑한다며 장난치던 엄마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엄마 지금 독촉장에 와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설명해줄래 대출했어? 라고 했고 엄마는 큰 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엄마랑 대화가 안 돼서 끊고 다시 삼촌한테 걸었습니다. 그리고 삼촌한테 네가 사람 새끼냐고 침누나 꼬드겨서 아빠 사망보험금 다 쓰게 하고 빚까지 만들었냐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삼촌은 싸가지 없게 어디서 말을 함부로 하냐며 합니다.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었는지 엄마가 다시 봤더니 제게 쌍욕을 퍼부으면서 어른한테 버릇 없이 뭐하는 짓이냐며 짐 싸서 당장 한국 들어오라고 하네요. 저는 못 들어갈 줄 아냐면서 그런데 그 전에 엄마 주식부터 끊으라면서 말했죠. 저는 그 전에 들어갈 생각도 없고 그냥 2년 끊고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엄마한테 카톡이었습니다. 미안하다며 지금 4천만원 대출한 게 있는데 금방 갚을 거라면서 엄마가 잠시 눈이 돌았다고. 다시는 모니터도 안 쳐다볼 거니까 2년 끊는다는 소리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저도 장문의 카톡으로 답장을 했죠. 요약하자면 제발 빌테니 주식 같은 거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도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고는 엄마가 어기면 바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12시간도 안 지났습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코로나가 집단으로 나와 집에 있는데 아침부터 삼촌이랑 컴퓨터를 켜고 똑같이 쟁반에 밥을 담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숨밖에 안 나왔고 전화를 바로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큰소리 좀 치고 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던 엄마는 싸가지 없는 년이 하면서 전화를 끊은 채로 동생 방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는 밑도 끝도 없이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휙휙 끌면서 발로 밟았다고 하는데요. 어디 언니한테 일러바치냐면서요. 가만히 공부하고 있던 동생은 정신없이 맞다가 엄마를 밀치고 화장실로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경찰은 와주었고 엄마는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딸이 먼저 때려서 손이 나갔다고 했다는데요. 동생도 당연히 처벌은 원하지 않았고 상황은 마무리되며 그날 친구 집으로 도망와서 제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그 상황에서 엄마가 딸을 그렇게 패고 있고 경찰이 들락날락하는데도 삼촌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오로지 주식창에 빠져있었다네요. 저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고 엄마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해서 삼촌도 같이 들으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주식 때문에 자식 둘를 잃은 거야. 알아? 나도 엄마랑 당연히 인연 끊을 거고 동생도 이제 집에 안 들어갈 거래. 다시는 우리 볼 생각하지 마. 그리고 삼촌. 삼촌이 우리 집을 망가뜨린 거예요. 잘 살고 행복했던 우리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은 거 아시냐고요.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았고 삼촌은 귀찮은 듯한 목소리로 멀리서 어. 그래 라고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삼촌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 마음으로는 더 이상 엄마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모진 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주식에 눈 돌아서 동생을 때려야 했냐? 아빠 보기 안 미안하냐? 우리를 왜 낳았냐? 후회할 인생 살지 마라. 자식을 버린 사람보다 더 나쁜 게 엄마다. 뉴스에서 가족끼리. 왜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지 잘 알겠다면서 말이죠. 엄마에게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식을 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어도 경찰을 부르는 게 말이 되냐. 가족이 살인마면 그걸 감싸주는 게 가족이다. 너희를 놓은 것을 후회한다. 너희 몸속에는 악마가 들어있다.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라. 니네들 이제 소름 돋는다. 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딸한테 그런 소리 듣고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더 심하게 제게 말합니다 동생한테도 똑같이 카톡이었다고 하네요 이건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겠다 싶어 짐 싸서 한국 왔습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동생 때문이라도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생 짐 챙기러 가는 김에 집에 들어가서 엄마랑 한바탕 하고 동생 데리고 공원에로 왔습니다 고모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하시는데 며칠만 신세진다고 했어요. 이제 아빠도 없는데 저희가 그렇게 달갑지도 않으시겠죠. 그렇지만 외가 쪽으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도 고모가 펜션을 운영하고 계셔서 방 하나를 내어주셨는데요. 아무 걱정 말고 일단 오빠가 효과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어디로 떠날 생각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시네요. 오빠 나오면 다 알아서 해줄 거라고 그때까지만 기다리라는데? 고모의 그 말씀에 동생이랑 저랑 부둥켜 안고 엄청 울어버렸습니다. 정말 엄마한테 귀신이 씌인 것만 같아요. 아까도 한바탕 하는데 온몸이 벌벌 떨렸고요. 그동안의 천사 같았던 저희 엄마가 없어졌습니다. 동생이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눈물도 나고 저희를 폐류나 취급하면서 정신없이 욕을 퍼붓는 엄마를 뒤로 한채 도망치듯이 동생 손을 잡고 나와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이게 몇 시간 전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외갓집 친척들, 외할머니께 전화로 설명드렸더니 본인들이 엄마를 설득해본다고는 하는데 안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전화를 드렸건만 이런 건 시간 문제라면서 하는 말씀에서의 대화로 다 느껴졌습니다. 저희 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요. 주식이 원래 저렇게 무서운 건가요? 자기의 잘못된 행동은 생각 못하고 저희만 폐륜화가 되었습니다. 주식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렇게 20억을 예커도 돈에 미쳐 저희 엄마를 꼬시고 조카들 있는데 그 집에 컴퓨터 다섯 대로 하루 종일 눈알 빠지게 주식 그래프를 보고 있는 건 이미 주식이 아니라 도박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정말 돈이 아니 사람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것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착한 엄마가 한순간에 그것도 자기 동생의 꼬임에 넘어가 주식에 미친 것을 직접 목격하니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빨리 그 중독에서 빼고 싶고 복잡한 심정입니다. 삼촌놈이 엄마를 꼬시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습니다.